그코 비염은 여기를 계속 이렇게 영양 혈이고요. 네. 여기가 소루혈인데, 이 소루혈은 이제 코클링이 해주지만 여기는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해서 여기까지 쭉쭉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면 두 손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쭉 밀어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코가 훨씬 순환이 잘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숨 쉬는 것도 순환 때문에 하는 거고,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다 병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지금 비염이란 거는 그코 부분에 순환이 잘안 되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을 할수 있는 그런, 내가 스스로 마사지를 하고, 어떤 기구를 착용하고, 또는 음식 조절을 잘해서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는, 해줘야 돼요.